어 조연사 어디야? 형님 오고 있는 거지? 걔 거기 없대요. 벌써 벌써 날랐다는데. 뭐라고? 그 빨대 꼽아놓노너 지금 같이 있는데. 진짜 이제 여기 주소 찍어드릴 테니까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. 아이 새끼들 이거 진짜.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. 알다 아, 알겠어. 야, 넌 정보를 줄 거면 어 제대로 말했다니까. 보야될거 아니야. 어? 야 그만해라 임마. 야, 동우야. 그러니까 진작에 임마. 좀 정보를 똑바로 줬어야지. 저 확실한 정보였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어디라는데. 아, 지금 여기 저 앞에 오락실이 하니까 지금 한번 가 보시죠. 오락실? 네. 그럼 일단 한번 가 보죠. 여기 맞아? 예, 네, 맞아요. 넌 이번에도 아니면 최소 5년이다 저 대키 저기 있네 가정주준아 경기야 <웃음> 아유 형님 양전히 가자 그냥. 아 야, 얘 기절했냐? 야, 야, 에이, 에이 일어나봐 엄마. 야, 엄마. 야, 근데 이것 뛰었다고 힘들다. 쏙 p u r Thank mm -hmm. you. 야, 오늘 진짜 고생했다야